제야 고수론 20가지를 알아야 산다. 주식 제야의 고수론은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함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무시하고 오랫동안 투자를 유지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수론은 일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매우 불확실하며 단기적인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가 항상 수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숙지한다면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경험을 쌓아가면서 투자실력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2 0가지 알아야 산다. 시작하겠습니다. 1. 내가 매입한 날은 분명히 주가가 크게 오를 것 같아서 매수를 하였는데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즉각 자신의 생각을 철회하여 내일 오전장으로 매수를 미루라. 앞으로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어도 내일이면 더 싸게 살수 있는 시장에 흔해 빠진 물건이 주식이다. 매수한 날 수익이 안 난다면 초강세장이 아니라면 일단 매도한다. 1. 하락파동이 3개월 이상 지속 후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거래량이 급감하면 기다린다. 급등주의 가능성이 있다. 3. 1차 상승폭에 50% 이상 하락하지 않는 종목을 집중 매수하라. 이것이 인기주의다. 조주의 단계를 지난 주가는 1차 상승을 시작한다. 여기서 조주란 큰 손이 그 주식의 호재나 매력을 미리 알고 저가에서 매수와 매집을 할 때를 말하며 나타나는 증상은 10% 정도의 상승을 서서히 하며 거래가 슬슬 늘어나고 조주의 현상이 나오기 전에 최종 저가를 깨지 않는 증상을 보이며 주로 주봉에서 확연하게 나타난다. 어느 순간 약간 많은 거래와 함께 주가는 고점을 형성하며 탈된 강도의 형상인 윗꼬리를 길게 다는 봉으로 강도에게 재산을 빼앗기는 모양을 만들고 하락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1차 상승의 모든 거래는 세력과 큰 손의 수중으로 물량이 털리는 과정에 나타나는 상승인데 그것을 아는 방법이 바로 하락의 모습에서 한독이 가능하다. 인기가 없는 주식은 1차 상승폭의 50% 즉 절반을 깨고 절반의 반을 또 깨며 자꾸만 내려온다. 일단 상승한 주가가 하락기에 상승폭의 0.618배 이상을 더 내려온다면 그 주식은 아주 작은 손이 큰 손인 척하며 급등주를 만드는 듯이 보이는 흉내를 낸채 개미의 작은 돈을 빼앗아 보망을 갔다고 생각하시면 타당하다. 진정한 인기주이며 만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주식은 컴퓨터 자판의 엔터키를 눌러서 매수를 하고 싶은 욕망에 상승폭의 절반을 향해 내려오면 너도나 도매수 오퍼를 낸다. 물론 매수를 하고 싶은 욕망을 만드는 선도자는 큰손이며 그들은 차트와 그래프를 멋있게 만들어 준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우리 개미들은 완전 최저 대바닥을 좋아하며 그 바닥에서 주식을 사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큰손과 전문가들은 약간의 상승이 있은 후눌림목을 좋아한다는 확연한 차이점이 있다 상승일파의 끝점이 무릎 근처이다 4. 금일 매수했는데 수익이 났다면 일단 보유하라. 5. 강력한 61선을 궁둥이 밑에 깔고 앉아. 거래가 급격히 줄어든 전형적인 상승의 준비는 폭등주의 고요합니다 급등주의 조건 중첫 번째는 조주가 시작되기 전에 최저가를 하향 돌파하며 추락하지 말아야 하며 그 조건을 만족하는 자리에서 거래 급감이 오면 이는 매수 대기하라. 이후 양봉이 나오며 거래가 늘기 시작하면 폭등의 시작이다. 6. 갭으로 월요일부터 강한 상승을 한 주식은 금요일에 종가가 월요일에 시초가를 절대로 하향하면 안 된다. 하향하면 시세는 끝난 것이다. 7. 주가가 상승하는데 거래가 감소하다가 물량이 터지는 날이 상투이다. 거래량 감소시 매도 준비하라. 8. 한번 급등한 종목은 6개월 이상은 쳐다보지 마라. 9. 스도케스틱 80%는 강력한 매도 신호이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대량의 거래가 발생되거나 거래는 실리는데 주가는 오히려 밀리는 현상인 위수염을 다는 응봉이 시작되면 일단 전광석과 같은 매도가 최선의 방법이다. 스도케스틱 80은 과매수 신호로서 이미 바닥권에서 매입한 사람이 큰 수익을 남겼고 지금 사려고 하는 당신은 이 주식을 사보았자별볼 일이 없으며 오히려 다시 스토케스틱이 20% 이하로 내려가는 동안 마음고생과 큰 손실을 준다는 신호이다. 스도케스틱은 바닥의 확인에는 신빙성이 별로 없으며 상투의 확인에는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 절대적인 지표이다. 10. 이동 평균선을 신뢰하라. 주가가 21선 아래에 있다면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은 다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이다. 곧 물량 압박이 크다. 21선이 상승하여 60일선을 만났다면 대박이다. 21선이 상승하여 하락 중인 121선을 만나는 골든크로스는 절대 매도 시점이다. 1. 복귀가 중요합니다.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고 또 전혀 모르기에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몰라서 손해를 본다면 할수 없지만 자신의 심리를 못 다스려서 손해를 보는 건 반복 횟수를 최대한 줄이십시오. 쉽게 말해서 욕심입니다. 조금 덜 먹자는 생각으로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도 설마하는 한순간의 욕심으로 수익을 고스란히 되돌려주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자신의 욕심으로 낭패를 본건 고스란히 복귀하고 고쳐서 그런 실수를 되도록이면 반복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기 반성만큼 매매에 도움 되는 것도 없습니다. 이 회사의 내용보다는 수급, 어떤 주식이든 주도 세력이 있습니다. 물론 꽉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시세 조정 작전이 아니래도 시가총액이 큰 주식들은 외국인이라는 주포가 있듯이 어떤 주식이라도 그 주식을 움직이는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시쳇말로 상장 폐지되는 종목도 폐지 전에 꼭 시세를 한번 내고 폐지가 됩니다. 왜냐면 세력들이 빠져나가야 하니까. 물론 기업 내용을 전혀 무시할 순 없지만 아무리 걸레 같은 회사도 주보가 시세를 올려서 수익을 내려하면 그 주식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량주라는 개념은 유동적입니다. 자신에게 수익을 많이 주는 주식이 자신에겐 우량주입니다. 회사 내용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주식이 지금 매집 단계인지 분출 단계인지 세력이 파는 단계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순서입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시세를 올리려는 세력이 없는 주식은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3. 탄력성의 역점을 두세요. 대다수의 개투들은 오르려면 오르고 내리려면 내리고 탄력이 좋은 주식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건 옆으로 횡보하는 주식일 겁니다. 뭐도 해본 놈이 잘한다고 둥목이 잘 움직이고 거래가 많은 주식들이 매매하기는 좋을 겁니다. 1차 상승을 놓쳤으면 버리지 마시고 2차 상승을 노리십시오. 한번 움직여봤던 주식이 꼭 또다시 움직입니다. 사거래량의 주안점 아무리 작전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래프는 속일 수 있을지라도 거래량은 못 속입니다. 적어도 3개월 이상 거래가 평이하게 움직이면서 가격도 그 자리가 그 자리인 주식을 눈여겨보시고 또 시세가 나고 있을 때 고점이라고 생각되는 시점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 그때부터는 세력이 판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대개 알고 있는 상식이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 주가가 간다고 생각하는데 대형주가 아니면 시세나고 대량 거래 수반시부터 세력이 턴다고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오, 기다림에 미약 매일매일 수익이 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자주 매매하는 사람치고 정말 고수가 아닌 이상 손실을 보게 됩니다. 최소 일주일은 느긋하게 기다릴 각오로 매매에 임한다면 아주 편안한 매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갈것 같다고 너무 서둘러 사지 마시고 어느정도 됐다고 서둘러 팔지 마세요. 한템포를 죽이면 더 많은 수익이 나게 됩니다. 깨도록 분할 매수매도가 최고의 대안일 겁니다. 6. 목표 수익률을 낮추는 일. 상한가 아니면 먹은 것 같지 않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상한가 증후군이 많은 개미들을 울립니다. 수수료 빼고 3% 이상 먹는다면 정말 잘한 것입니다. 조금 먹고 팔았는데 상한가 가버리더라도 후회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아니면 남도 먹어야지 하는 여유로운 생각을 하심도더 좋고요. 7. 상상의 나래를 펴지 말길. 시장의 순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공상이나 상상으로 얻게될 것이라는 미련을 버리시고 절대로 종목과 결혼하지 마십시오. 손절매를 잘하면 수익 날 때보다 더 기쁠 때가 있습니다. 냉정할 때 냉정해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한 종목에 몰려 있다 보면 눈에 가는 종목이 보여도 돈이 없어 못 사는 불행이 돼버립니다. 항시 30% 정도는 현금 보유를 하신다면 눈에 보이는 종목을 언제든 매수할 수 있겠죠. 8. 포트폴리오. 장기 보유주 그런 일름을 해집 종목 40% 그리고 스윙할 종목 2, 3일 단타 60% 정도가 지루하지 않고 매매할 수 있는 분할 같습니다. 경험상 나오는 얘기죠. 한 바구니에 한꺼번에 계란을 담아도 안 되지만 너무 분산해서 계란을 담아놓으면 수익은 매일 그 자리가 그 자리가 돼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개투들 특성이 먹을 때 조금 먹고 잃어버릴 때 많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구, 모, 호 어쩌면 가장 중요한 얘기일지 모르겠군요. 위에 모든 행위들에 앞서서 갖추어야 할 문제입니다. 방법을 모르면 시장 메커니즘을 모르면 세력을 모르면 다 도로와 미타불이겠죠. 본인이 경험상 개발하시던가 그럴 시간적 열나 능력이 안된다면 제아의 고수들을 찾아나서십시오. 제도권의 고수들은 다는 평면적인 얘기만 할뿐 도움이 안될 겁니다. 뭐든지 남이 모르는 안하는 걸 가지고 해야 큰 수익이 나겠지요. 주식해서돈번 사람들 많습니다. 원래 돈번 사람은 말이 없는 법. 돈 잃은 사람들이 말이 많기에 다들 주식하면 돈을 잃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가를 꼭 지불하시고 상고초려를 한다면 분명 가르쳐 줄 겁니다. 찾아다니는 적극성이 있어야 뭐가 돼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식 시장을 탓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종목을 고를 능력이 있다면 아무리 거래소 지수나 코스피 지수가 빠지더라도 오르는 종목은 있는 법입니다. 대형 우량주, 중소형 개별주, 우선주, 관리 종목 순으로 대개는 돌고돕니다. 물결탁이란 숲을 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숲을 봐야 나무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숲을 볼 능력이 없다면 나무라도 잘 분석해야겠지요. 나무 종목에서도 돌고 도는 주기가 분명 있습니다. 수익 내는 고수 앞에 시장 상황은 별 영향을 주지 않죠.